이번 영상을 여러분께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미국 아미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음, 한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할머니였을 수도 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What did you buy today? So we got um, just some basic needs like shampoo, body wash, a um, f tooth toothbrushes and um, uh, toothpaste. So. Yeah. How about the snacks? Oh yeah, we got some snacks that um, they actually recommended. Oh, there, so. <laughs> ah, for 할머니, 그랜마. Yes. <laughs> uh, 여기. Oh, 여기. 어, 지금 써 있네요. Mm. 나눔의 집 국제 평화 인권 센터. 차가 아니면 가기가 힘든 곳이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이마에 네. 차가 다 되어갈 것 같습니다 예뭐 연주 주셔서 차가 있는데 지금 영상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귀향이라는 영화를 아, 상영을 하네요. 뱅킹 네, 이곳은 나눔의집 안에 있는 역사관인데요. 예, 우리 아미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 여기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먼저 들려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권에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까지 일본 위안부 제도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위안소의 세계지도뿐 아니라 미국 내 평화의 손녀상 지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 글랜데일에 세워진 후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건립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내진 많은 사람들의 위로 편지와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I'm o i n g to go h e u n i e d States. I'm i n t o h e u n i t d s a e p e e c n Take a s h a t In the h n e you know the term of the 할 a 니 I o n y k o w h a t means. t n h a t g r e a n d I'm o t t h e r i e States. e g i n t to the United States. But just g o i to l e v e Oh. y u e n i t e d States? Yeah. Mm -hmm. okay. yeah. And she is, uh, I think she's born in 1928. In Gonsan, p u k Phuk, p h u So visit it, it s e e t s to her. Mm -hmm. And you too, please. It's true mm -hmm. that she was drafted her sex slaves uh,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war. Time, I mean in the Pacific War or World War II. And she was uh, kidnapped to the China and forced to the sex slaves of Japanese soldiers. Mm -hmm. Mm -hmm. And even after liberation in 1995, uh, 1945, uh, she stayed in China for a lot of reasons. And in 2001, in 2001, I think, uh, she came back to Korea for the oh. first time. Since then, she's been in the passion sharing. Because her parents passed away already, and she had also the brothers and sisters, but they don't, it was so hard for, not only for her, but for mm -hmm. them to be you know, together again because they haven't seen each other for more than like 50 years long. Mm -hmm. Mm -hmm. Yeah. And six survivors in the passion sharing today. And one of them is uh, she's staying in the hospital because her condition isn't o so good. Yeah. Mm. And in total, I think in only South Korea, only 21, 20 survivors alive. Mm. Out of the most like a 240 survivors who registered uh,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survivors were j s t slated by Japanese people so mm. far. Oh, r e a 춤추는 거좀 보여주세요. 정 아, 할머니 춤잘 추세요? 어머나 어머나 춤잘말정 할머니.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머 할머니 춤잘추시 <웃음> 아만다 뽑혔어. <웃음> 와. 할머니 너무 춤잘 추세요. 춤잘춰요 아. <웃음> 음. 할머니 어디서 이거 춤 배우신 거예요? 네. 춤 너무 잘 추신데 어디 배우신 것 같은데 할머니? 우리는 레딩 기믹을 해왔어. 진짜 할머니 어. Wow, 너무 달콤해, 할머니. I can take a v i of for you, I can use your camera. Oh, okay, okay. 저희가 네, 지금 이렇게 미국 아미들이 와서 또 후원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어, 실제로 여기에 BTS의 팬들이 많이 후원하는 게 사실인가요? 네. 어, 음. 해외에 계시는 그 BTS 아미들도 페이팔을 통해서 그 할머니들이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내 군내, 한국 국내에는 어니 어, BTS 팬들 아미들도 국내 그품 할머니 도와주는 물품을 예 기증하는 식어요 발동,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음. 저한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아예 할머니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네. 이제 그거를 아, 좀 걱정하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거. 아주 문제가 없고요. 할머니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사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는 이런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사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음. 할머니에게도 좋고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오라고 해야겠네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엑 소도 여기고. Yeah, yeah. 오. 방탄소년 BTS. 엑소 찬. 어, BTS where? here yeah, here. yes BTS. 아, 이게 탄생. 아, 방탄소년단이 여기에 Or 또 기부를 BTS. 했군요. 어, 방탄소년단 여기도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두번했는 <놀람> <놀람> 봐요? 예. Yeah. 아, oh, we got it. it. 아, 방탄소년단과 <놀람> 차분한 아미. <laughs> um, it was really emotional because, you know, a lot of sex slavery is still happening today and it's so hard that all these people have to go through this experience and it's just, it's a lot and it's so, it's not okay, like, it's not good, it's not okay and it's such a hard thing to stop because it's just... a lot of issues along with everything and I don't know everything about it but um, I also now understand kind of why there's mor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I never quite understood why you know, there was so much conflict and like why do you hate each other so much but I understand that you know maybe not always hate but there's i still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between the two places and just like have the dust settle. o so can move forward and build a better world for everyone. Uh, how was today's experience? It was very interesting. Um, you know, like I said, it's nothing that I really knew about. Um, so it was,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see you know, what happened to these women and their history and actually meet, meet one of them and to see how strong that she still is. And I mean, it was unbelievable. Um, Just the things that she went through to be as how she is today. Mm. Very strong, very mm. strong woman. She's a very warm-hearted woman, yes, right? Yes, absolutely. Mm. How did you feel? You danced with her. Oh, I loved it. It was great. I was not expecting that, and I just, it warmed my heart. Mm. Um, three, two, three, two, one. Harmony, o r e ore, s a s e y o